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 시 바른 호흡하의 중요성과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른 호흡법은 근육 생성은 물론 속근육 강화에도 좋고 운동 시근섬유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정확히 해주어 근육의 부상을 방지하며 근육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운동 시 호흡 방법은 쉽게 말해 몸에 힘을 가할 때 내쉬는 숨입니다. 헬스장에서도 무거운 기구를 들때 먼저 숨을 들이시고 또 근육에 힘을 주어야할때 호흡을 내쉬지요. 그래야 근육이 다치지 않고 안전합니다. 호흡을 거꾸로 하시면 반대로 사고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산소공급이 잘못되어 혈류량 공급이 잘못되기 때문에 혈압 이상으로 정맥 흐름에 이상을 유발하고 이는 곧 뇌에도 영향을 주어 성기층을 유발해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멈추어도 또는 숨을 참으셔도 근육이 파열될 수 있고 부상, 근육경련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레에서도 탓셀, 릴레베업 등 밸런스를 잡을 때 복근, 기립근, 또 엉덩이 근육, 허벅지 안쪽 근육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잖아요. 근육에 힘을 줄 때는 호흡을 해서 충분히 뱉어내어서 복근을 단단히 조여 잡아주어야 제대로 무게중심의 축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균형 잡고 또 속근육을 키워서 발레를 더욱더 중심있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다고 숨을 멈추거나 또 근육에 힘주면서 서 있으면 쓰러지실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이 경직되어서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들숨은 코로 간단히 가볍게 하시고 또 날숨은 뱉어내는 숨으로 입으로 최대한 몸 안의 공기를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빼내는 느낌으로 또 복근을 아주 지어짠다는 생각으로 양쪽 갈비뼈를 꼭 닫아낸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길게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양손을 갈비뼈에 얹고 어, 천천히 연습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시게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 또 호흡만 제대로 하셔도 머리가 현기증이 날 수가 있는데요. 어,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트레이닝하면 은 운동시에 아무래도 발레할 때 적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또 호흡만 제대로 해도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또한 스트레칭에서도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의 특성은 고무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한결 쉬운데요. 고무줄을 계속 늘리고 있으면 탄성이 떨어지고 늘어지듯이 근육도 계속 늘리고 있으면 예쁜 탄력있는 근육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 전에 오랜 시간 한 자세로 근육을 늘려만 놓으면 오히려 탄성이 떨어져서 운동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경직된 근육을 긴장을 풀어주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동적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여주고요. 또한 유연성을 기르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뼈에 붙어있는 힘줄과 근섬유가 늘어남으로써 몸이 경직된 근육이 아닌 유연하게 부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운동하는 도중 근육 파열이나 염좌 등을 비롯해서 부상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근육도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어야 예쁘고 아름답게 탄력있는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근육 운동에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으로 경직된 뭉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근육에 쌓인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을 빠르게 분해해 근육의 회복과 예쁜 근육의 생성을 도와주어야 해요. 여기에 정확한 호흡을 통한 산소 공급은 근육 파열 등 부상을 방지하고 또틀어진 근섬유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스트레칭은 여성에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남성에게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단순 근육질 몸매가 아니라 근섬유를 길고 또 예쁘게 탄력 있는 근육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몸의 필수적인 조건이죠. 또한 막힌 혈을 풀어주어서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요. 단연 발레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근육을 사용함에 있어서 근육의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운동 효율을 높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의 시작은 스트레칭으로 간단히 풀어서 몸을 유연히 워밍업이 필요하죠. 또 운동의 끝 또한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과 사용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스트레칭과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소소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또 유익하셨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